안녕하십니까 금송해입니다 어, 지리산 당일치기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는 병무동에서 출발을 해서 음, 계곡을 따라서 하동바위를 지나서 참샘을 지나서 계곡 계곡 계곡을 타고 소지봉을 지납니다 소지봉에서 다시 능선을 타고 장터목까지 장터목에서 뭐 점심이나 식사를 하고 또 준비를 한 다음에 다시 천왕목까지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15km 정도의 당일치기 산행 코스입니다. 자, 당일치기로 산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했던 계획표입니다. 계획표고 어, 시간은 뭐 한국의 산화 이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어, 등산 지도를 보고 어, 대략적인 시간을 추정했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정을 잡았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뭐 산행시도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총 우리는 9시간, 예, 9시간, 9시간 동안 뭐 산행을 계획을 했고, 점심은 라면, 아, 그리고 등산에 필요한 필수 장비들을 미리미리 챙겼습니다. 챙기고, 자, 이런, 팁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구요 일반적인 또 산행 안내 표지입니다 보통 산행 표지는 동계를 기준으로 한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정해 줬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고 어 실제적으로 이제 산행 후에 우리가 중간중간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많이 찍으면서 소요된 시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등산 지도에도 그런 시간들 이 되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점심 식사 시간이 나든지 이런 거. 휴식 시간이 다 포함된 시간입니다. 저희도 계획한 시간에 거의 근접하게 했고 이 차이가 이제 점심 시간이 우리가 당초 30분 계획이었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제석봉 구간이 상당히 추웠기 때문에 여기 어 보자. 네. 제석봉 구간이 상당히 추웠습니다. 제석봉 장터목에서 가는 이 구간이 아주 추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고 그걸 준비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이 추웠기 때문에 옷도 조금 더 두텁게 입고 아이젠도 착용을 다시 이제 해야 되고 우리가 장터목까지는 아이젠 착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좋았고 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눈이 습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발에 달라붙는 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눈이 한발 디딜 때마다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불편하게 아이젠을 찰 필요는 또 없더라고요. 또 비탈면을 걷는 것도 거의 없었고 거의 계단이나 돌계단은 위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이젠을 굳이 착용하지 않고 장터목까지 왔습니다. 버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고 우리가 올라갔을 때 영상을 이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장터목 가는 길이죠 장트몽이 가는 능선이고 어, 올라갔을 때 보였던 이 봉들을 나중에 어, 혹시나 중간중간에 제가 동영상을 다 올릴 겁니다 올리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영상까지 구간 구간별로 영상을 다 올릴 겁니다 뭐 촬영 동영상 시간이 한 대략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구간별로 필요한 구간은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뷰 입니다 중간에 오 영상을 돌렸는데 오 이런 뷰가 있더라 그때 이쪽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능선 들이 보이죠 이쪽에 오잘 안보이는데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예, 여기가 반야봉입니다 반야봉 바냐봉. 제가 아마 영상중에 언급을 할겁니다 오 저기가 반야봉 아닌가 이러면서 반야봉 예, 맞습니다 이쯤에서 여기쯤에 자 제가 이쪽 여기쯤에서 여기쯤에서 쫙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예, 반야봉 예. 예, 그뭐 참고 삼아 보시고 예. 영상이 지루할 수도 있는데 산행을 계획 중이면 아 이런, 이런 곳이 있구나 예, 이 정도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영상을 짧게 짧게가 아니고 제가 찍은 거 거의 다 그냥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이 구간 구간들의 경치들도 감상하시고 어, 4K로 찍었으니까 집에 요즘 스마트 TV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 TV로 고화질로 설정해서 보시면 조금 뭐 재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지리산이 어, 이렇게 가는구나 아, 이런 풍경이 있구나 어, 이런 대리만족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금송 M이었습니다 백무동 탐방지원센터 백무동에서 출발합니다 아이고 살랑살랑 바람 쐬러 왔다 생각하고 가면 되지 뭐 백무동길이 예쁘네 예뻐 야, 눈은 없어도 눈빼곤 다 있네 옷도 어, 예쁘다 잉 안가구만 아, 딱 미끄러지기 좋을만큼 눈이 왔네. 강무동에 눈이 오고 있다 아... 아... 눈꽃이 살랑살랑 살랑. 피어나고 있는 야, 네. 아, 있겠다, 참샘 위로 한 500미터 지점된다 하... 여긴 항상 좋구나 응. 아이고 조금 미끄럽긴 해도 아무 차는 또 불편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안 차가 어우 좋다 예쁘다 아이 맛에 개울이지 좀 절제미가 있네 오늘. 너무 안덥히고 그죠? 마음에 드는데. 음. 조합으로. 춥다, 근데. 영하 1 1도좀 되겠네, 여기는. 오지봉. 까지 2.8도 아이고 절반 왔네 절반 왔다! 신난다! 하... 능선인데 생각보다 바람은 없다 그죠? 바람이 많이 불글던데 이 동네는 양호 하... 백무동 너무 예쁘고 좋다 능선 타고 잠터목까지, 음, 조릴 때가. 왜다 죽었지? 상록인데, 얘네들? 강호수 서 죽은 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얘는 졸을때 아닌데. 어? 진짜네? 응. 죽었는데? 얘네들 상록이거든, 대나무. 다 얼어 죽어 죽는데. 봄에 오야 되겠네. 아유, 뭐. 새로 올라온 애들 있어요. 끝에는 눈꽃이 차. 촤... 상고대가 촥. 촤... 어, 음... 아... 우와... 겨울 산이뭐볼거 있나? 눈도 피고. 어, 아, 추운 겨울 사야지. 아, 좋다. 좋아. 어. <목소리나> <목소리나> 그렇죠. 찝찝하고. 근데 겨울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엄마 흘리면 아 좋다 적당하네 적당해 완전 하얀 거보다 <웃음> 아, 눈도 날리고 눈꽃도 피고. 예쁘다. 여긴 대나무도 잘 살아있네. 우와. 아. 우눈 아. 날린다. 추으라 씨. 춥다, 춥다. 우우. 아유, 바람, 바람소리. 그냥 가로로 아우씨 가로로 오 <웃음> 눈이 그냥 가로로 날리네 5조5마5 아직까지 아이진 안 차고 갈 만큼 길도 5 5 5 5 5 5 5 5 그럴만하고. 현재 그, 아. 음. 한 14도쯤 되겠네, 요아크보다 동영상이가. 예. 사진 찍어놨어, 지금. 영상을 담으 아, 그일이네 일보다. 볼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이야, 이 풍경에 안 빠질 수가 있나? 우와. 장터목 가기 전한 여기가 한 1km 장터목까지 나았으려나 한 눈꽃 바람이 너무 세. 네 목필어 야 웅장하다 웅장해 지리산에 소나무가 웅장하구나 추락위험 기대지 마시오 이러면 사람 심리가 꼭 가보고 싶게 만들지 우후 넘어가진 않겠다. 이야, 행려 한번 봐야 된다요. 우와, 이쪽이세석 방향이가 우와, 바람이 느껴지네, 바람이 남산의 저소나무가 니고요 지리산의 저소나무다와씨우있멋있다 아, 물씨도 안 내줍니다. 안 내줍니다. 네. 예. 자, 가지 말았군요. 일단 가지 말자. 바람이 제법 붑, 붑니다 바람이 현재 온도 한 13도 체감온도는 한 20도 되겠네요. 영화 평문까지 한 1km 남짓에비 오, 해가 저쪽은 더네. 아, 증상이 가까워지니까 더욱 바라요. 해난다, 해난다, 어, 해가 난다. 아, 우리가 동쪽을 보고 가고 있어야지. 밑에서 들을게요. 아하, 갑시다. 그게 다와가지고 싶은데... 오, 해... 어우, 눈부셔. 반짝반짝 반짝. 어... 갈까요? 아, 이젠 안 차도 되겠습니까? 아, 문이. 아. 이봐라. 야, 해가 나니까 보석과시구만, 이거. 오! 이게 잘찍켜야될 텐데. 아이고, 너무 예쁜데. 저 놈의 다른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아이 오이 계단의 헹처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아 이제 무조건 촬용해야 되는데 아. 아직까지 아. 크게 미끄러지진 않으니까 그냥 가도 되겠네. 오 형님 능선 보이네. 저 장터목 보이네. 첫 대봉도 보이고 올라와요. 형이 빨리 보인다. 아, 아닌가? 저 뒤에 같은가? 가는 같은데? 어 우리 등산객들의 작품이구만 아, 누군가의 추억 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조상권조상 저분은 조상권이 있어서, 아, 찍어갖고 올리면 신고할 사람이다. <웃음> 으쌰, 가봅시다. 자, 보자, 보자. 해발 1637m 10-10. 아, 이런 거는, 뭐, 머릿속에 놔둬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백무동 10-10, 통가 아, 아... 아... 아... 아... 네? 사진 찍어주는 모습을 내가 찍어야 돼 아... 사진 찍었 사진 야햇빛 비치는 이니 이지만야이건는 아, 아. DSL 어 있어야 이렇게 확 잡아낸다 와 어쩌겠노 뭐 이거 이 경찰 치못 네. 잡히고 담아 갈 수도 없고 아 카메라에 담야저저 저 장투모 보이네요 장투모 저합 그 앞에 합앞가 그 장투모이잖아요 어디야? 끝까지는한참까지네아 아. 이거 아, 금방이나 우와 죽인다 사람은 먼지이도 갱치가 깡패다. 예? 네? 조망이 깡패라. 야, 완전히 하얀 것보다 그 뭔가 그 뭐랄까 그 <웃음> 초코 초코 케이크에 뿌려놓은 야. 와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긴 보기도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저저 꽃이 저 바다봉 같은데 형님 앞에 바다봉 먹겠지 나중 가서 찾아보고 와그한분 지금 취해다 취해 술도 안 드신 분이 지금 경치에 취해가지고 좀 난리다 <웃음> 근데 겨울산에 오면 뭐치할 만하지 만 그러니까, 산에, 오해, 겨울 산에 올땐 술이 필요 없는 거지. 그냥, 경치에 취하니까. 아이씨, 아재답다. 발상 지기고. 아, 빨리 가서 라면 길을 먹어야 되겠다. 아, 장터목 산장. 거의 다와 가는데. 오솔길. 바람 소리, 눈 밟는 소리, 막, 듣기가 좋네. 어 장터모 역시 바람 급나이네아이 체감온도 장난 아니건데 볼, 볼이 볼따갔다 그죠? 저, 일단 전망대 한번 가봅시다 <웃음> 오랜만이다 장터모 옛날에 이 오른쪽 밑에 여기 시사장에 있을 때 고기 구무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야, 봐, 다행히 이거 많이 없잖아 봐. 많이 없어. 와, 오늘 진짜 시계 찍인다. 어초, 어초, 씨. 닭이 나올불같아이 너무 불가, 닭이 너무 불가, 닭이 너무 불가, 다이너가 닭이 너가보자너아 불가, 닭이 너무 불뜨끈이 너무 불가, 아유 추보라 추보라 실내 온도가 음영화한 7, 8도 되겠네 미쳤다 아닌데도 졸라 추 에? 응 하늘이 노예서왜 이래 아따 날씨 막 바람 태풍급 태풍급 뭐 장터목 산장에서 밥잘 먹고 천왕봉 보다가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네 진짜 못 견딜 정도면 하산 견딜만하면 천왕봉 찍고 욕심은 없다 제석봉 똥바람 겁나 바르네요 오늘 아, 뭐 보일 때 찍어야 된다 보일 때 야벗겨 샀죠 역시 태울산 실망을 안시키네 바람빼고 다 좋다 바람빼고 아, 눈꽃도 예쁘고 천왕봉 가는 길입니다 중살리 쪽도, 국회사까지는 눈이 좀 덮인 것 같네. 와, 제법 많네. 음, 이 상당히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나마 지금 좌측에, 좌측에 산 능선이 있어서, 바람 역량을 적게 봤네 여기는. 어, 발자국 하나도 없는 길을 네. 발자국 내고 가고 있습니다. 이야, 이 바람 속. 노출된데, 보면은. 이씨가 사람 환장하게 만들면 되지. 그래도 옷, 옷하고 이런 게 입은 게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니까 진행합니다. 아이젠은 벌써 장터목에서 밥 먹고 출발하기 전에 아이젠은 착용했고.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가면 다 완전 무장하고. 손꼽도 시리고, 붙이는 그, 뭐야, 그, 손난로, 손난로에 붙이는 난로. 그 패치 너무 좋은데, 따끈따끈하니, 기울사에 필수 아이템. 굿, 굿이. 하늘은 이리 맑은데 바람은 작살 안해 고 오늘. 아닙니다 이 한참 멀었다 한참 멀었어 요 아니다 요 아니다 한참 더 가야 뭔지 나왔습니다. 아 바람 진짜 많이 분다 오늘. 내려 잡아 잡아 뜨실라 그러네 지리산에. 아 전당과 지옥은. 바람막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 <웃음> 자. 아, 아, 멋진 우리, 알파인 아닙니까, 알파인? 갑시다. 예, 네, 알파인. 네, 와갑니다 야, 세석, 그, 초대봉도 비고. 좋네. 아, 이제 좀 날씨 바람 좀덜 불어라. 여 CCTV가 있어. 천왕봉, 다와갑니다 01:52 노고단 야 이건 노고단 기점 천왕봉 종주 코스로 왔네. 에이, 1915m는 여기 나겠지. 아. 그래도 나름 바람 많이 불걸좀 생각해서 준비를 해 와서 어려움은 없이. 천안군까지 무사하게 왔습니다. 야, 해나오고, 오, 아, 금수강산이 잘 보이네. 우리 집 빼고 다보이네야 야우. 야우, 야우. 천안군. 노는 그래도 뭐, 겨울산, 뭐, 아쉽지 않을 정도의 그냥 눈 정도 네. 나쁘지 않네. 가자 천왕봉아. 가자 배터리야 조금만 버텨줘라. 죽이시구만. 네, 네, 네. 아이고 구멍이 다 얼었네. 아 진짜 지리산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네. 아. 바람이 좀 잠잠해. 서좀살그겠네 아, 우리 알파인. 역보다 오늘 우리 알파인. 아유고 감사합니다. 예. 야, 바람이 좀드나니까 좋다 그죠? 예. 어, 어, 어. 접지 천왕봉. 그래도 간다, 천왕봉. 망신기가 여기까지 아 독한 놈야 눈이 벗겨서까지도 없네 진짜 위에 만 딱. 다 찌롱 <웃음> <웃음> 아유 씨 추워 죽겠다. 아춥다 추워. 바람이 나가 날씬 같이 여기는 정상. 선왕봉. 어찌 또 내려가지? 아갈 길이 태산인데. 그래도 정상에 오니까 기분 좋네. 추워 도아 바람 너무 다 추렁 추렁 안전하게 하산하겠습니다 야 춥다 인자 1%라도 찍혀주라 사망하기 지금까지 야 굿잡 추워서 죽은거였네 야 구름이 지나가는 게 보인다 빠르게 와, 와. 장터목으로 해서 백무동으로 하산합니다 오씨 어, 한 번에 가기 힘든데 이거 어 잘했어 <웃음> 어이 내 다리가 쇼다리다 쇼다리인가 쪘다 해서. <웃음> 우와, 폭신폭신해. 와, 내리고 아니, 싶다. 때려나, 이거 뭐고? 폭신폭신하에뛰내리고싶다 예? 포신포크신해폭신폭신해제습신에포크신잠 포크신에 포크신에 포크신에 신 눈꽃이 더 화려하고 멋졌는데 천왕복 찍고 다시 복귀하는 길에 바람이 날려서 그런지 눈꽃이 많이 죽었네요 많이 죽고 아, 댓글로 해보시죠 구경도 잘하고 서남번가는 제습금 구간이 바람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뭐 한시간 정도 참은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눈들이 이게 오려는 어, 강하네 장터목 끝에서 저렇게 한덕이 다떨어지라고다 녹고 있습니다. 해가 난다, 해가 나. 와, 편안하게 하산하고, 아, 아 또한 잔. 해도서 쪽으로 지고 우리도서 쪽으로 하산. 꼭 먹고, 알맞고. 아, 정해진 목적 시간 5시. 계획게이다 5시까지, 원점, 도착인데, 이쪽도잘될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 또 소나무, 좋다. 더 커라, 더, 뽑히지 말고. 아, 아. 어 얘는 분비나무가, 강나무가 하... 하... 우리 알파인 알파인 알파인 화이팅 어. 아고내 좋겠다 좋다 마치 가을이 된 것처럼 언제 그 눈보라가 몰아쳤냐 천냐는 <웃음> 마냥 대발1377야 해가 이렇게 따시네 따시지 으흐. 눈이 와, 아침에 올땐 눈들 싹먹고그 멋진 응? 눈꽃들이 바람에 날아가고 녹아피고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 이봐 날씨가 좋다 천왕봉 보인다 여기서 보니까 눈이 더 많이 덮힌 것 같다. 아 와, 해가 있고, 이의 온도 차가 있어. 태양에 위탁을 넣 운산는 문이 조금만 있어도 위험하니까 네. 이제는 아직까지는 촬영하고 있습니다 짱터목에서 참샘까지 다이렉트로 가산중입니다 오늘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와, 지금 다 보이니까는, 카메라 어떻게 표현파 방법이 내 눈엔 다 보이는데. 안타깝구만. 와야지 그럼. 아, 이제, 소지봉 지났으니까, 아, 금방 가겠네요. 우리 알파인께서 열심히 내려가고 계시니 유사시에 저게 짱박해서 잠자면 진짜 따뜻하겠다 집을 한채 지어 놨네 지리산이 하하 <웃음> 짜란 버섯 있습니다 아이고 올라올 때보다 눈량도 적고 아, 계단도 약간 각이 져 있어서 발, 발한테 해방을 줬습니다, 해방. 해방을. 아, 참샘, 소유, 소지봉에서 참샘 내려가는 길. 요 밑에 참샘이 있을 것 같은 경우. 밤샘 도착 사람들의 흔적이네 흔적 지나간 흔적 흔적 덕분에 아이젠을 벗었습니다 오하하 아, 아. 2.6km 남았 참새에 물은 나오나 총대장균수가 뭐 365일 초, 초과야 뭐야 야, 샘은 샘이지 먹고 안죽으면 되지 우우! 우, 아들내미 오줌 싸는 것처럼 나오고 있네요 오, 오. 아동차이가 아프다 아. <웃음> 기분이 좋네 말하자마자 진짜 아동차이가 따로 빨리 나오네 어, 아그지 마야해 혹시 고양사람을 알아서 말하느라 나오겠지 산합시다아 진짜 눈이.. 아.. 걔도 있다.. 저기 <웃음> 내리막에서는.. 고프로 추락지점입니다.. 추락지점.. 오 씨. 고주무의물타가미끌지십니다또 팔려라. 아유, 쪽팔려. 그래도 밑에 오니까 물 흐르는 게, 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네. 봄이 오는 것 같아. 아유, 잘생긴 사람 나오면 안 되는데. 오, 멋있다. 야, 저기 보도로 멋있다. 내려갈수록, 갈수록 있어도 내려가기 싫네. <웃음> 힘들어. <웃음> 내려가는 길이 있어도 내려가긴 싫어. 그게 화산길에 내려가기 겠어서 아하. 야, 이 별배나무 옛날 굴러. 이 참나무가 이리 많았어나 원래. 울참 어 얘는 갈참 같은데 갈참 음 네. 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뽀롱나니까 여기까지 어 이거 이거는 노무남 어휴 배터리 없다. 노각나무야 배터리 살 집에 썼다. 아.. 해가 지니까 또 춥다 해가 지니까 춥다 옷을다 풀어 헤쳐서 춥나 야 백무동이 고리 참 깊은 고리다 이게 지금 계곡이 이렇게 밑에 있는 거 보면 깊은 고리고 고리 중간이 길이고 진선노름 하기 좋겠네요 앉아가지구 오이 한개 씹어먹으면 함장소들이 많네 아 우리 알파인 우리 알파인 형님 고생하셨다 아 무사하게 파산까지 완료 형네 기분 좋아 아싸 술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상하게 찍히고 그러네. 잡혀 왜 찍히지? <웃음> 어, 음... 아유, 잘, 오버커버 없이 들고 와가지고 잘써나 싶더니. 아네 주차장이 됐는데 연락처가 없던데 어, 오늘 고프로의 일등공신 손난로 붙이는 손난로 발등에 붙이는거 두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딱 내놨더니 한개 가지고 한시간을 찍네 나 아주 신나. 아,